안녕하세요. 돈판가의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요즘 국내외 주식시장이 습도 높은 무더위, 여름 네. 날씨처럼 답답하게 소강 국면을 계속 유지하는 듯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네네. 하락 또한 준비하면서 변동성이죠. 네네. 궁극적으로는 어디가 바닥일까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7월 두째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미국에서 발표될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이슈들이 많죠. 네네. 그것도 함께 살펴보지만 하디휴에서는 바닥찾기라는 제목으로 투자자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조금 깊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월 두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국내외 주식시장은 지난주 조금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그죠? 네, 맞, 맞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반등을 했는데 음. 그동안 낙폭이 컸던 코스닥이 5% 이상 반등을 했다는 예. 점을 본다면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음. 이제, 부, 부, 우리가 다 알다시피 7월이 전반적으로 1월부터 12월 12개 달 중에 7월이, 어,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상승률이 높았죠. 예. 어,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썸머렐리라고 음. 그래서 이제 휴가 가기 전에 펀드매니저들이 이제 포지션 정리를 좀 하는 예. 과정에서 좀 렐리가 오는 부분들이 음. 좀 있어서 7월은 늘상 좀 강세장인데 6월에 힘든 장을 이제 이겨내고 어, 7월 초에는 좀 강세장이 오긴 했습니다만 음. 어,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어,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서 어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주에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예. 1.96% 올랐는데 유어 이제 월, 화, 수 3일 동안은 안 좋았어요 4, 음. 5, 6, 3일 동안 안 좋다가 7일, 8일 좀 좋았는데 7일날 특히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좋았어요. 예. 그런데 가이던스가 좀안 좋게 나왔거든요. 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날마다 빠졌었는데 음. 이번에는 MMOR 실적과 나쁜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예, 발표날을 계기로 해서 삼성전자도 오르고 코스피도 상승 반전했다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 오늘까지도 예, 좋은 흐름을 어쨌든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 조금 네. 의외입니다. 띠렴 그 가격도 하반기에 더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예. 있겠냐면은 현재 인플레이션 자체가 음. 이제 두 가지로 오, 오고 있다고 예, 하잖아요. 예, 예. 하나는 뭐냐면 공급발 인플레이션. 음. 하나는 많은 유동성, 많이 예. 돈이 풀린 것에 따른 인플레이션, 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돈이 많이 풀린 것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어, 미 연준이 음. 계속해서, 어, 유동성을, 그렇죠. 해소하고 예. 금리를 올림으로써 지금 조정해 나가고 있고, 음. 또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음. 뭐, 밸류체인,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공급자 역할을 좀, 하는 데 있어 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 예.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원자재 가격이 음. 일부 많이 빠졌죠. 천연자, 예. 저기 천연가스라든지 구리라든지. 예. 더 나아가서는 이제 120달러까지 올랐던 원유 가격이 음. 최근에는 100달러 전후에서 예. 움직이는데 음. 또더 고무적인 것은 12월 그 인도될 음. 12월 선물 시장 원유 가격이 현재 배럴당 65달러에 예. 좀 거래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선물과 해물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래,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의 의미, 의미는 결국에 있어서 현재 발표되는 나쁜 실적과 나쁜 가이던스가, 음. 아, 저, 혹시, 이제 더좀 지켜봐야겠죠. 예. 혹시 저점이 아닐까 음. 하는 이러한 기대감이 기대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는 또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죠? 1분기 실적 시즌이었던 지난 4월 달 보면 네네. 특히 가이던서, 2분기 가이던스가 좋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네. 이번에도 그때의 가이던스가 반영이 되면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불러서 3분기 이후에 가이던스가또 종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죠. 어, 6월 이제 CPI가 미국 시간은 13일이니까 음. 우리나라 시간은 14일이 되겠는데 현재 로는 이제 동월 전년 동월 대비 8.8% 음, 예. 어 이제 5월 CPI가 8.6% 나오면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인 음. 7.5% 금리를 올리면서 6월 주식 시장이 음, 망가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또 어, 6, 5월 8.6%가 어, 피크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음. 있었는데, 지금 8.8% 발표를 또 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근원 CPI. 여기서는 음. 뭐냐면은, 어,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예. 식료품 가격,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원유 가격을 음. 제외한 예. 근원 CPI는 5 7예요 음. 그런데, 6월, 6월, 5월 달에 근원 CPI가 6.0%였으니까, 예. 헤드라인 CPI는 8.8%, 8.6에서 8.8로 올랐고 예. 근원 CPI는 6.0에서 5.7%로 음. 떨어졌습니다. 예. 이 부분은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은 어, 6월달에는 원유가격이 음. 배럴당 120달러를 예. 반영한 그건데 원유가격이 120달러로 올랐지만 근원 CPI 나머지 부분들은 음. 어, 6월보다는 떨어졌다는 걸 예. 의미를 하겠죠. 음. 그렇다면 은 분명히 7월달에는 7월 물가상승률은 어 원유가격이 120달러에서 현재 100달러 선에서 음, 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 8.8%는 아닐 것이다 음, 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어 6월 CPI 즉 13일날 발표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음, 어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예. 있고 아니면 어쩌면 은 이게 또 9%가 넘게 음, 만약에 나온다면 예. 또 다시 한번더 수렁에 음. 밀어 놓을 음. 수도 있겠죠. 일단 예상치는 8.8% 8.8% 예상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음. 투자자들이 좀 예. 조심스럽게 예. 행동하지 않을까 싶고, 예.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좀 자세한 음. 번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기 은행 시즌 플러스 이제 가이든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여전히 상당히 중요한, 결국 이제 기업 실적이 주가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말입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바닥이, 어, 진바닥이 어디냐, 음. 이런 얘기가 어차피 많이 있을 수밖에 예. 없는데, 그것이 진바닥이 아니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음. 숫자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예. 있고 그런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진바닥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예. 같아요. 자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6월 30일날 음. 미국에서 6월 30일날 연준이 영래퍼 라고 그래서 너네들돈 어, 있는 거 나한테 맡겨 예. 연준한테 맡겨 음. 그럼 내가 이자를 줄게 음. 그래서 그 작은 이자라도 따먹으려고 들어온 게 사상 최대치인 음. 얼마냐면은 2조 3,300억 달러가 예. 연준의 돈이 몰렸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투자자 입장이나 기관 여기서 얘기하는 음. 개인이 아니라 음. 기관 투자자나 이런 데에서 도대체 모르겠다. 음. 지금 이 순간이. 예. 내가 사기도 뭐하고 <웃음> 나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일단 금리 얼마라도 좀 음. 주는 어, 연준에다 돈을 음, 좀 맺게 보자 음. 하는 게 2조 3,300억 달러라는 말의 의미는 예. 아직은 바닥인지 아닌지 음, 모르겠다. 예. 이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VIX인데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예. 하죠. 또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VIX 지수 상으로만 본다면, 음. 보통 이제 17에서 20 정도 사이에서 예. 움직일 때는 그게 주가의 고점. 그래서 그러니까 음. VIX가 낮아졌다는 예. 건 무엇인가 화랑이 음. 됐으니까 이제 VIX가 낮아졌겠죠. 음. 공포 지수가 떨어졌다는 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음. 건데 17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예. 그게 보통 주가가 피크했다는 음, 뜻이 그 되죠. 타이밍이다, 그렇죠. 예.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 그럼 매수 타이밍 언제냐. 음, 어, 그런데 평균 가격에 이제 2표, 1표진 편차, 2표준 편차, 뭐 용어가 좀 복잡한데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28을 넘어가면서 음, 36까지 올라가면은 예. 무조건 사라. 36 정도 음, 가면은 음, 공포에 질려있을 예. 때 사면은 그게 바닥이었더라. 음, 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6월 달에 많이 움직이고 7월에도 좀 어느 정도 움직임 세게 됐는데 v x 즌는또안 움직였어요. 음. 공포지수는 그니까 공포지수가 공포도 아니고 변동성도 <웃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몰라요. 애 m 모한 음. 그게 얼마냐면은 였 대략 24에서 26선에서 예. 왔다 갔다 리했어요 공포지수도 좀더 일을 먹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웃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 이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할 음.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인지, 음.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음. 그래, 그랬을 때, 적어도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2분기 어닝 시즌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이 어닝 시즌에서 지금 점점점, 이제 그 가이던스 상으로는, 네. 아, 이미 발표되는 음. 그 2분기 실적을 발표 직전에 우리는 대략 잠정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에요 얘기하는 것들이 좀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예. 발표한 100개, 103개 기업 중에 70여 개 기업이 음. 안전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70% 정도는 그렇죠. 안 좋은 실적을 발표 발표할 거라고 예정이다. 예정이라는 음. 얘기가 지금 나고 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냐, 이게 바닥이냐, 이제, 예. 이제 3분기가 또 이제 더 저기, 나아질 수 있느냐, 음. 또한 모른다는 거죠. 음. 즉, 그래서, 어, 적어도 기업 실적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음. 한번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예.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이제 전제로 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하디쉬에서 언제가 바닥일까 이때가 바닥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해 보고 있는데 온전에 그렇죠. 예. 배경 설명을 하셨고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예. 언제가 바닥일까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음. 해서 이제 예. 뭐 얘기를 좀 했는데 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어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업 수당 예, 청구 예. 건수라는 게 계속 나오고 예. 있는데 이제 과거에 어땠는지를 한번 좀 음. 살펴보고 싶었겠죠. 음. 그러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뇌리에 박힌 게두 가지죠. 하나는 저기 닷컴 바블 때가 음. 한번 있었고 2008년 서브프라이2기 예. 때가 있었는데 닷컴 바블 때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51만 건을 청구가 음. 들어오고 나서 이제 주식 시장이 급속도로 예, 뛰기 시작을 예, 했어요. 예, 51만 건. 음.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는 언제였냐면은 66만 건이 청구됐어요. 예, 당연히 예, 노동자 수가 2000년보다는 2008년도, 9년도가 더 늘어났겠죠. 늘어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당연히 좀 어, 늘어났을 늘어났다. 텐데 그게 한 66만 건 정도 예, 됐어요. 근데 예, 지금은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아직도 음. 아직도 이게 에 경기 침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아직도 그 구인수 그러니까 기업에서 내가 사람을 찾고 있어야 하는 어 구직이 아니라 예. 내가 직업을 찾고 음. 있어가 야 아니라 나좀 뽑을 사람이 필요해하는 음. 수가 훨씬 현재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어, 노동인구가 늘어난 걸 비례해서 50만 건이고 60만 건이니까 이번에는 한 80만 건으로 음, 가야만이 피크. 예. 피크이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아직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어, 그런 걸 감안한다면 결국은 지금 최근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음, 건이에요. 예. 23만 건도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30%가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기 때문에 30%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3만 건에서 대략 한 30만 건 정도까지, 음. 즉, 이제 7만 건 정도가 예.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과거에 비해서 대략 50% 바닥에 음. 비해서 한 50% 정도 증가한 수준. 음. 50%라고 하면 아까 건수는 별로 안 되지만 예. 어, 퍼센트로 보면은 음. 굉장히 많은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군요. 늘어났다는 걸. 그러니까 다급한 때나 금융 위기 때는 경제가 붕괴된 거고. 그렇죠. 예, 예. 지금은 경제가 붕괴된 것은 아니기 아니죠. 예, 예, 예. 과거의 그 최고점을 찍었을 때 실업 끈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은 그렇죠? 비교할 건 아니고 아니죠. 아니라 지금 거죠. 경제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전제할 때는 예, 예. 한 30만 건정 예, 잘 정리하셨습니다. <웃음> 그래서 현재 23만 건인데 예. 한 30만 건 정도는 뭐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음, 이제 음.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바닥의 신호가 무엇인가 할때 음.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제조 PMI 지수가 이제 50을 좀하에하는 음. 시점 이제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FED가 제조 PMI 기업 실사 지수지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50이 50을 넘으면 음, 팽창, 50을 음. 아래로 하면 수축이지 예, 않습니까? 50 아래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적은 없다는 거죠. 음, 예,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음, 이유가 무엇인가? 경기가 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음, 그 버블로 가는 걸 예, 잡기 위해서인데 예, 예. ISM의 제조업 지수가 음. 50을 하여야 한다는 건 경기가 수축이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른바 이제 경착륙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정도까지 간다면 음. 과연 FED가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OSG가. 수 있을 것인가. 음. 그렇지 않아도 50 이하에서 금리를 올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예.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PMI 지수가 50을 아주 음. 한 번은 하여야 되는데저걸 임박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실업수당 청구권 수나, ISM 재수업 PMI 지수나를 본다면, 지금 이건 임박해 있다. 음. 하는 걸 하나 좀 이제 우리가 청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것을 이번 달에 이제 조만간 네네. 며칠 뒤에 발표할 CPI나 네네. 이런 등등하고 맞물리고 기업실적 가이드도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은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13일 날 발표될 게 8.8%인데 예. 어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우리가 주가 이동평균선과 비슷하게. 일단 8.8%는 예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물가 지수, CPI, 예. 소비자 물가 지수 이동평균선, 6개월 이동평균선이 8% 아래로 음. 하에 한다면,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8%가 상단이 된다는 음. 의미를 가지겠죠. 그래서 뭐 이동평균선이 8% 아래로 좀 일단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연준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개월 물은, 우리가 보통 2년 음. 물, 2년 2년물하, 물하고, 이제 10년 물을 10년물. 그 차이를 이제 그 채권 수익률 차이를 음. 보는데, 연준은 3개월 물하고 10년 물을 음. 보고 있거든요. 예. 3개월 물, 10년 물이 좀더 평탄화 된다면, 음. 즉, 3개월 물하고 10년 물의 에 주, 저기 채권 수익률이 비슷해진다면 예. 이런 때에 과연 연준이 계속해서 음.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예. 즉 어, 금리 3개월물은 정확하게 연준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거고 예. 10년물은 경기를 음. 반영을 하는 예. 건데 두 개가 같아진다면 경기 침체를 음. 눈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예. 이런 부분도 하나 봐야 되고, 음.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 하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음. 결국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무언가 좀 계기가 오는 네. 계기가 좀 있지 않을까 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계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가 음. 어쩌면 되지 않을까요? 저지 네. 무엇인가 어 진짜 큰 파도가 한번 치고 나서 음. 어, 과거의 상황이 싹 한번 정리될 음. 수 있는 무엇인가 필요한 것은 저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인데, 예. 어,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음. 처음 집권했던 첫 해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 음. 이전에는 주시장이 예. 계속 안 좋았다. 예. 그런데 중간 선거를 치르고 나서 이, 그 이후에는 주시장이 음. 다시 살아났다.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어떤 당이 다 그렇죠. 당이. 이제 이것이 기본인데, <웃음> 네. 기본인데 또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음. 민주당 대통령이 초임으로 이제 대통령이 음. 된 이후에 첫 중간 선거에서 상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을 음. 때 이때는 무조건 주시장이 폭동을 했다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도 아니고 폭등, 예, 폭동을 예. 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아까는 일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예. 이제 민주당 대통령과 어 11월 선거에서 상하원을 공화당이 공화당. 장악했을 때더 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어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수, 그렇죠, 죽을 쓰고 있죠. 예, 너무 인기가 예. 없어가지고 지금 상하 양원을 이제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음. 있으니까, 예. 이제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음.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경제가 음. 계속 좀 이제, 음.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 얘기도 나오는데, 경제 성장 및 기업 실적을 어느 정도는 음. 어, 그때 정도. 예, 이제 예. 2분기 말고 저 때는 음. 이제 4분기 잖습니까? 예, 예. 저때 정도는 가이던스 상으로는 기업 실적이 좀 유지되는 쪽으로 음. 나오는 것이 음. 좀 전제가 돼야 될 것이다. 자,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내용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다 일단 가을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웃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아. 여러 가지들은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는, (2009년) 이제 자꾸 서브프라임 음. 때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때위기때 음.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질적인 얘긴데 (2008년도에) 지수는 예. 지수는 (2009년) (3월 9일이) 바닥이었어요 음. 이거는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지수 예. 바닥은 (3월 예. 9일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으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종목은 음. 종목은 대략 대략 2008년 10월 8일, 그럼 예. 모든 종목이 일제히 10월 8일날 바닥을 찍은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대부분의 종목이, 음. 주요 종목들이 2008년 10월 8일날 바닥을 찍고 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제 음. 이때는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특히 미국 주식들 보면, 예, 예, 예. 최근에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예, 예. 지수 상승 폭보다 네, 네. 개별 종목의 상승 폭이 더 높다 이런 현상이 조금 있요 그렇죠, 해요. 조금 네. 있죠. 그러니까 자 이제 최근에 그 민주식이나 이런 종목들이 폭락을 해가지고 네. 걔네들이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야. 음.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얘기하는 많은 부분은 금리 피크가 음. 이제 내년에 한 3.7 어, 정도에서 예. 피크인데 그게 대략 어, 내년 3월을 얘기를 많이 예. 하고 있어요. 예. 내년 3월. 그리고 또 혹자는 어, 전반적으로 하면은 올해 10월 정도가 음. 바닥일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 어쩌면 지금이 종목은 바닥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자. 아, 어 제가 이제, 뭐, 섣불리 여기서, 뭐,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2008년 서브프라임 2기 때, 2009년 3월에 주가, 3월 9일날 지수는 바닥이었는데, 종목은 그전 2008년 10월에 예. 바닥을 찍었다. 그럼, 어, 늦게 내년 3월이 지수 바닥이라고 혹시 한다면, 앞으로 땡기면 9월이 될 거고, 음. 어, 10월이 지수 바닥이라고 어쩌면 한다면 예. 지금 언저리가 종목은 바닥일 음. 수도 있다. 음. 즉, 많은 것들을 이제 지켜봐야 되고 이번 13일 이후에 나오는 이제 그 실적 발표 및 음. 시, 14일 이후에 나오는 어, 실적 발표 및 가이던스를 유심히 보면서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 음. 이러한 뭐몇 가지 포인트를 잘 잡고 내가 어떻게 플레이를 할까를 한번 결정하는 음.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종목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맞다고 치더라도 아, 모든 종목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 이것은 꼭이 방송을 듣는 네네. 분들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7월 2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 정말 습도 높은 장마 날씨처럼 답답하고 지루한 국내외 주식 흐름에서 언제가 바닥일까? 이 바닥 찾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건데 오늘 바닥이 이때다라는 트리그몇가지를 중심으로 좀 심층적으로 깊이 나누어 드렸는데 앞으로의 투자 포트폴리오 또 투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